제가 시끄러워서 잘안 들렸습니다. 말씀해 주시겠습니까? 잘안 뭐, 들렸습니다. 넘어가죠. 네. 뭐 들으셔도 어차피 답변을 잘 못할 것 같아서 아니요, 저는 답변하겠습니다. 야당 드리겠습니다.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가 공정하냐 여론조사를 하면 은 평균 50% 이상이 불공정하다 이렇게 답이 나오는 건 알고 계시죠? 의원님, 그 죄는 증거와 팩트로 정하는 것이지 여론조사로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. 내가 지금 여론조사 물었잖아요. 장관님. 위원님? 제가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그 프레임 안에서만 답해야 하는 것은 아니죠. 이명박 전 대통령이 2008년에 무혐의를 받고 2018년에 유죄를 받은 이유가 권력이 무서워서 입을 닫았던 증인들이 나중에야 사실대로 말해서다. 이렇게 어제 말씀하셨죠. 그렇게 볼 측면이 있습니다. 제가 직접 관여했었으니까 그런 점이 있었어요다 권력자가 권력을 놓고 10년 후에 진실이 밝혀졌지만 그것도 대한민국의 사법 시스템이 작동하는 증거다. 이렇게 어제 말씀하시는 것도 제가 들었어요. 그렇게 생각합니다.